안녕하세요 밸런스 포스처메이커 김나영입니다 와디즈에서 그동안 밸런스 포스처를 2020년도에 판매하고 코로나 때문에 공장들이 다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국내 생산에 약간 차질이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 컨텐츠도 만들고 책도 펴내고 밸런스 포스처를 업그레이드하고 국내에서 그래도 기반이 탄탄한 가구 회사를 찾느라고 좀 시간이 1년 정도 걸렸는데요 음, 밸런스 포스처가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해 보여도 이게 만드는 데 굉장히 까다로운 공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 포스처를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데 어, 한네 다섯 곳은 그냥 하다가 중간에 못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국내 공장 중에 그래도 좀 경력이 좀 오래되신 분이 어떻게 잘 컨택이 돼가지고 이제는 국내에서 생산을 완전히 할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다져놓고 이제 2023년도 돼서 드디어 밸런스 포스터를 다시 론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의 버전은 밸런스포스처 클래식 이었다면 그거를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기 보시면 밸런스포스처 리포머 밸런스포스처 미니 이렇게 두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와디즈에서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밸런스포스처 리포머는 기존의 밸런스포스처 클래식처럼 바닥에서 매트 깔고 사용하셔도 되고 포머나 캐딜라 이 위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디자인을 좀더 많이 개발을 해봤고요 위에 손잡이도 넣어봤어요 밸런스 포스처 미니는 밸런스 포스처 클래식이나 지금 보시는 밸런스 포스처 리포머가 약간 커서 가지고 다니시기가 힘들고 이동이 좀 불편하고 회사에서도 책상 밑에다 놓고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요즘에는 점심시간에 운동을 짬짬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에코백에 쏙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해서 밸런스 포스처 미니를 개발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와디즈에서 가장 싼 가격에 제가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 아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와디즈는 공동구매 플랫폼이기 때문에 창고비가 우선 안 들고요 물류비가 좀더 작게 들어요 보시다시피 밸런스 포스터가좀 부피가 있고 무게가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네이버 스파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뭐 옥션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하나하나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저희 창고가 필요한데 와디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창고비가 아무래도 세이브가 되다 보니까 몇 십만원이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수익을... 어, 최소화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론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쓰, 밸런스 포스처 클래식을 쓰시고 아 정말 내가 괜찮다 다른 분들한테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소개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이번에 와디즈에서 판매를 할때 밸런스 포스처 리포머나 밸런스 포스처 미니 구매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와디즈에서 리포머랑 미니를 론칭하면서 유튜브에 타필라테스 채널에 동영상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타필라테스 홈페이지에 밸런스 포스처 파트에 가면 밸런스 포스처 운동 동영상 누구나 들어와서 보시고 운동을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놨으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운동 보시고 따라 하시면서 건강한 2023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와디즈의 새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